이번 영상은 바로 남자가 할만한 헤어스타일의 종류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헤어스타일이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변하는 스타일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머리빨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의 헤어스타일은 외적인 매력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죠. 저같은 경우 남자치고 흔치 않은 쌩 직모이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을 찾는데 있어서 많이 고생하다가 지금은 가장 만만한 투블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같이 고민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도해봤었던 남자의 헤어스타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투블럭 컷입니다. 이름 그대로 윗머리와 앞머리 그리고 옆머리의 기장을 다르게 해서 두 개의 블럭을 만드는 커트입니다. 이 헤어스타일의 가장 큰 장점은 손질이 편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깔끔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남자가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투블럭컷의 특성상 옆머리를 짧게 치고 앞머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상대방이 그 사람을 보게 될때 어려 보이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또 앞머리의 개장을 길게 하거나 혹은 위로 스타일링을 하는 등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성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는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뉴젠트 컷입니다. 옆머리는 짧게 커트해서 붙이면서 윗머리는 길게 빼서 스타일링을 하는 커트입니다. 남자 짧은 머리에서 포마드와 함께 양대선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데기, 왁스, 가르마펌등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스타일이 완성되는 헤어 스타일입니다. 옆머리만 뜨지 않게 잘 눌러준다면 스타일링은 또 막상 어렵지는 않습니다. 짧은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라면 시도해볼 만한 종류입니다. 세번째는 댄디컷입니다. 한국 남자라면 한번쯤은 거쳐갔을 대표적인 남자 헤어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머리 리스트에 항상 나오는 스타일이죠.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데 드라이를 할때 옆머리와 뒷머리는 차분하게 눌러주면서 입머리와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넘겨주면 완성됩니다. 댄지컷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손이 거의 가지 않는다는 점이고 또 관리와 스타일링이 쉽다는 것입니다. 동안 효과는 덤입니다. 네 번째는 섀도우 펌입니다. 섀도우 펌 또한 남자 펌 종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머리 끝부분이 이리저리 뻗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도깨비의 저승사자님이 트렌드를 만드신 이후로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뻗치는 느낌은 섀도우 펌의 특징이기 때문에 좀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하는 펌 종류 중 하나입니다. 다섯번째는 가르마 컷과 펌입니다. 말 그대로 가르마 컷은 가르마를 나누는 커트이고 펌은 가르마를 나누어하는 펌입니다. 도깨비의 도깨비님이 한번 쓸고 가신 이후로 여전히 인기있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시적인 느낌도 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줄수 있는 스타일로서 특히 가을과 가장 어울리는 남자 머리 스타일이기도 하고 니트류나 코트리 등의 패션 아이템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드라이만 잘하면 스타일링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가르마 컵보다는 펌이 나중에 스타일링을 할 때나 관리를 할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인상이 강한 분이나 눈썹이 진한 분들이 하면 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타일 종류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시도해봤었던 남자 헤어스타일 종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이마가 넓어서 하지 못했던 포마드 스타일, 힘없는 직모라 할 필요가 없었던 다운 펌, 한번 해보고 두번 다시 할수 없었던 스피인 스왈로 펌, 그리고 항상 투블럭과 함께 제 머리를 담당해주는 볼륨 펌 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패율이 적으면서 평타 이상은 쳐주는 남자 헤어스타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외적 매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 김상상이었습니다.